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인간관계 궁합 마지막 편이죠. ESTP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STP는 대표적인 인싸 유형 중 하나인데요. 특히 놀때 그렇죠.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잘 노는 사람이 바로 ESTP라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INFJ가 난해한 성격 유형 1위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i n f J, 네 글자 모두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INFJ와 네 글자 모두 다른 유형이 ESTP예요. 그럼 ESTP는 반대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ESTP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사실 좀 단순한 편이죠. 대체로 SP 유형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ESTP는 SP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ESTP가 단순한 건 맞지만 결코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대표적인 쌩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 옛날 마카로니 웨스턴이나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엄청 빠른 총잡이나 검객이 나오잖아요. 현상금 사냥하면서 또 돌아다니는데 보스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죠. ESTP는 약간 그런 캐릭터의 느낌이 있어요. 황야의 무법자 강호의 협객 뭐 이런 식으로 그 추기는 야생에 가까운 세계에서 대담하게 모험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ESTP와 가장 비슷한 유형은 ESFP라고 했죠. 둘다 노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타입들입니다. 보통 SP 그룹이 쾌락주의자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두 유형이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SP 중에서도 외향형이라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즐겁고 재밌으면 된 겁니다. 얼핏 그게 인생의 목적같이 보이기도 하죠.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티비나 FP가 평생 일만 죽도록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곧바로 의문이 들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사는 거지? 근데 아까 에티비 단순할지는 몰라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FP도 마찬가지고요.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대책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가끔씩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야 이거 너무 막 나간 거 아니야? 좀 자제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아요. 곧바로 다음 행동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행동력 하나만큼은 갑이란 뜻입니다. 모든 유형 중에 행동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이두 유형이에요. 생각이 많지 않은 대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죠. 하지만 그걸 처리하는 속도도 아주 빠른 사람들이에요. 실수 좀 했다고 본인을 심하게 자책하거나 크게 낙담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엔 좀덜 하겠죠. 이런 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전에 ESTP 설명할 때 길거리 지식이라는 말도 했죠. 이 사람들은요. 나이가 대략 20, 30대만 돼도 이런 지식의 대가가 되곤 합니다. 사실 이들은 어렸을 땐 대체로 천방지축 타입에서 부모님 속게나 썩이다가 좀 크고 나서도 뭔가 대책 없는 어린애같이 보이곤 하는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이게 역전되면서 실제 나이보다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놀러 다니던 친구였는데 어른 되고 나서 그때처럼 놀자고 하면 그냥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해봤거든요. 그 짓거리. 예전에 지겹도록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애냐는 겁니다. 에티비나 에 f p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늦게 바람난 친구들이 자기가 예전에 놀았던 거에 한참 빠지는 동안 진짜 재미있고 더 짜릿한 걸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이때 자신만의 세상 경험을 살려서 제대로 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잘나갈 수도 있어요. 에티과 f p 의 관계는 대체로 같은 에티끼리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T와 F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f p 는 놀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편인데 에티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틱의 장점이 단점을 커버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하여튼 심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ESTP는 웃기거나 재미있는 사람이 많아요. 주로 자기 위주고 남 생각 별로 안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좋은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에티브 FP 관계의 진짜 문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에요. 둘다 노는데 선수들이라 놀 때만 좋은 관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도무지 진지해지기 어려운 관계라는 거죠. 너무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ESTP는 ISTP와 비슷한 면도 많은데 겉보기에 별로 그렇지 않죠. 이 팁은 보통 FP와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FP와는 좀더 알게 되면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고요. 이 팁과는 처음엔 공통점이 없어 보여도 친해지고 나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런 걸 느끼게 되냐면요. 두 유형 모두 개구쟁이 같은 면이 있어요.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애티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요. 애티은 처음 봤을 땐잘 모르는데 친해지면 그런 면이 나옵니다. 예근데 남자애들끼리 친하면 말도 좀 거칠게 하고 그러잖아요. 얼핏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맨날 붙어 다니는 애들 있죠. 서로 골탕 먹이기도 하고요. 물론 아기는 없어요. 장난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낄낄대는 거죠.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보면 돼요. ESTP 유형도 그런 편이지만 특히 i s t p 유형이 남자들에게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여자가 이런 유형이라면 보이시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에요. 예전에 i s t p 유형 설명할 때 의외의 대담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터프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ESTP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서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애팁하고 이 팁이 친해지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별 생각없이 나오는 대로 툭툭 내뱉어도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면 상대도 나한테 그러니깐요 이게 제 3자가 보면 한대 치고 한대 맞고 맨날 투닥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본인들은 그게 편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취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ESTP는 여럿이서 올려 노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ISTP는 혼자 노는 걸더 좋아하죠. 하지만 성향 자체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애팁끼리의 관계 혹은 애팁 FP의 관계는 진지해지기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팁과 이팁은 가끔씩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오갈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속이 비슷한 관계라서 그런거죠. 그리고 ESTJ와의 관계인데요. 에티브는 에티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글자 하나 다른데 스타일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S 유형들이 글자리가 다르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전형적인 예라고 할수 있어요. 에티제는 가장 조직친화적인 유형인데 반해 에티브는 어딘가에 매이는걸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에티제는 잔소리가 가장 많은 유형이고요. 에티브는 그걸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잔소리만 했다 하면 아니 잔소리가 나올 것 같은 상황엔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유형이 바로 ESTP입니다 눈치가 귀신이거든요 엄청 빠릅니다 근데 가끔씩 이두 유형이 비슷해 보일 때도 있어요. 에티제는 워크홀릭들이 많은데 에팁도 일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사실은 그 일이 에팁에게는 일종의 놀이 비슷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ESTP는 어쨌든 노는데엔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놀이가 일이나 직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로 돈을 벌게 된다는 뜻입니다. ESTP는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하죠. 이때 이 사업, 비즈니스가 일종의 게임인거예요 게임이라는게 어떤 시도를 하거나 도전을 하는데 그게 성공하면 점수가 오르고 실패하면 점수가 내리고 이런거잖아요. 컴퓨터게임도 그런거고요 축구나 야구같은 스포츠게임도 그런겁니다. 비즈니스게임도 비슷하다는거예요그죠 룰이 다르고 무엇보다 점수가 아니라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게 다를 뿐이에요. ESTP가 사업가라면 바로 이런걸 하고 있는겁니다. 또 아주 푹 빠져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똑같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ESTP는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고요. ESTJ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a t 과 ETJ는 안 맞아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적인 관계에서도 잘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 난 ESTP 같은 면도 있고 ESTJ 같은 면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말하는 m b t i 성격은 그렇게 애매한 경우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예런데 ESTP라면 확실한 E, 확실한 S, 확실한 T, 확실한 P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P와 J의 비율이 반반인 사람이라면 엄밀히 말해서 ESTP 캐릭터도 아니고 ESTJ 캐릭터도 아닌 거예요. 이게 MBTI 이론의 맹점이자 한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1 6가지 유형으로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그1 6가지 유형이라도 충분히 알게 되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좀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MBTI를 만든 마이어스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성격도 그저 다를 뿐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ESTP를 비롯한 TP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